고맙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자 요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앞에 인트로 화면에 잠깐 보셨죠? 끌어치기입니다 끌어치기, 파이브앤하프로도 끌어칠 수도 있고 일족골을 펄스트로 하는 끌어치기도 가능한 공입니다 음, 코너를 돌릴 수도 있고요 코너에서 떨어진 칸까지 그리고 3쿠션에서 4쿠션까지 가는 라인 또 잡아 드립니다 자 하단 끌어치기 끌어치는 단점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끌어치기 시스템입니다 파이 하프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 음, 굳이 따지고 보자면 하프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어 그러나 하단 끌어치기기 이 때문에 대략 3분의 2 정도 제공이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 수구 출발 포인트. 여기 1, 아,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죠? 여기는 수구 출발의 세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5가 됩니다. 5. 그 다음 5씩 올라갑니다. 10, 15, 20, 25. 코너가 30이고요. 여기가 35, 40, 그 다음 반칸씩 45,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 쿠션 포인트 코너가 제로고요. 10, 20, 30, 40, 50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쯤이 60이긴 한데 잘안치니까요 여기까지 50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착은 끌어치기기 이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다 필요 없겠죠. 자, 코너가 제로고요. 도착, 돌고 나오기 때문에 제로고 여기가 5, 여기가 10, 여기가 15, 여기가 20 20까지는 나중에 시트 화면에서 넣어드리고요. 지금은 10까지만 할게요. 5, 10 자, 계산 공식은 출발, 빼기, 도착은 원쿠션입니다. 당점은 하단 맥심 당점이고요. 스트로은는 미들발로가 나가시는데 쭉 넣어주셔야 됩니다. 약간 관통샷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어, 대략 느낌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쭉, 쭉, 요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 거리가 가까울 때는 뭐 대략 1.5레일 정도, 멀 때는 투레일까지 속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빈 쿠션을 치실 때는 좀 괜찮은데, 펄스트 공, 1족구을 먼저 맞고 가는 공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요 배치부터 한번 치 볼게요. 수구 출발 포인트 5, 도착 제로니까 5 빼기 제로는 5죠. 5 포인트를 향해서 하단 맥신 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1.5레일의 스피드, 1.5에서 2레일 정도 스피드를 치시면 됩니다. 하단 당점 정확해 주시고요. 관통샷 느낌으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통샷 느낌으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먼 거리, 한 중간 거리, 먼 거리 한번더 해보고요. 자, 요번에는 요런 배치를 나눠봤는데요. 3 쿠션에서 4 쿠션으로 가는 라인은 하단 당점을 주시고 끌어치기는 전부 다 45도로 공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코너는 여기 반쿠션 요쪽이죠 이렇게 다 45도죠? 자, 이렇게 45도, 이렇게 45도 3쿠션 맞고 4쿠션 가는 라인은 다 45도로 공은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하단 당점 끌어치기를 사용하면요. 음, 3쿠션, 4쿠션 라인 잡기 쉬워지겠죠, 45도면. 자, 45도에 걸렸으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음, 대략 20 출발. 도착은 제로. 20 빼기 제로는 20이죠. 자, 20을 향해서 1.5에서 2레일의 스피드. 뭐, 더 스피드를 빨리 하셔도 되는데, 시스템이기 때문에 2레일까지만 할게요. 3레일, 4레일도 하긴 하는데, 2레일까지만. 자, 2레일로. 미들발로, 하단당점, 끌어치기, 관통샷. 쭉. 자, 시타해 보겠습니다. 하단 단점을 주시고요. 20을 향해서 끌어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20을 향해서 끌어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45도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 거리를 한번, 포쿠션 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대략 대략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돌아서 맞겠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45도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5도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딱 45도로 움직이죠 이렇게 3쿠션에서 4쿠션 나, 나오는 라인도 45도로 잡으시면 아주 편해집니다 하단 끌어치기 음, 괜찮은 시스템 같죠 자 다음은 조금 먼 데로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엔 조금 멀리 한번 잡아 놔봤습니다. 조금 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하단 당점분 이용하면 조금 편하게 나옵니다. 뭐 하지만 스트록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힘 배분, 그 다음에 원쿠션을 맞고 제공이 튕기는 성질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스트록으로 똑같이 치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계산, 수구 출발 포인트 40. 도착 제로 40을 치면 되겠죠 똑같은 수트로으로 치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트로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휘어서 공이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스피드, 그리고 타격점, 음, 그 정도만 찾으면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퍼스트, 먼저 1족구를맞고 가는, 배치도 한번 시를해 볼게요. 자, 이번엔 이런 배치를 놔둬 봤는데요. 어, 더블 쿠션도 있고, 길게 대회전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보기 좋게, 멋지게 끌어치기, 다이렉트도 가능하겠죠? 자, 그때 치는 방법입니다. 일주구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껐습니다 40에 40이 걸려있네요. 죄수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40에 40을 맞춰주면 제로로 들어가는 거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두께는 대략 8분의 3 두께 정도 되겠네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끌어치기, 무회전, 끌어치기, 무회전, 음 득점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멋지게, 편안하게, 다이렉트, 득점도 가능합니다 1,2적 골을 먼저 맞고 가는 다른 각도 다 비슷하게 나가겠죠 자스트로크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시스템은 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스트로크를 연습하기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시스템은 어, 어떤 시스템을 치든지간에 그 시스템마다의 속도, 그 다음에 탑버, 수트록이죠, 전부다. 그런 것들이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다이 특성마다 곡구를 어, 그리는 다이도 있고요, 바로 튕기는 다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 수트록을 연마를 할수 있는 게 시스템입니다. 자, 아시겠죠? 시스템은 뭐다? 나의 스트로을를 연말을 할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음, 오늘 배우신 것도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발로 관통샷 쭉자 관통샷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관통샷은 자 어깨를 한번 보시면요. 관통샷은 근데 일반적인 샷은 상박이 안 움직이고 하박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상박은 조금만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관통샷은 하박이 들어간 다음 상박도 같이 살짝 따라가 줘야 됩니다. 살짝이. 그러면 제 공이 쭉 뻗어 나갑니다. 힘도 생기고요. 회전을 주면 회전도 엄청 먹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팁입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